장마전선이 충청권에 머물면서 잠시 비가 소강상태를 보였는데요. 이 비구름은 다시 내려오면서 곳곳에 비가 내렸다 그쳤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.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최고 100mm,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. 거창과 합청 등에는 호우예비특보도 발효 중인데요. 비구름 내려오면서 호우특보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. 특히 오늘 오후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청동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.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. 경남 지역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. 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. 낮 최고 창원 28도. 거제 26도, 밀양과 창녕 29도가 예상됩니다. 부산도 낮 최고 27도, 양산 29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만 약간 높게 이겠습니다. 내일 밤에는 비가 그치면서 모레는 비가 쉬어가는 곳이 많겠습니다. 다만 주말에는 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.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 다소 흐리지만 기상상황이 나쁘진 않습니다. 다만 곳곳으로 비가 오고 있어서 연결편 지연이나 결항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.